Oh, oh, 야, 여기 오픈하신 지 얼마 나 되세요? 저희가 지금 9월달에 <웃음> 오픈했어요. 9월? 네네. 와, 야, 안산시대에서 분단시대로 오면서. 네. 아. 우리 우리 사장님 인상이 되게 편안해지셔서 아유 예 감사합니다. 아 되게 아, 네. 안산 사리보다 분당 살이가 더즐거우신가요 훨씬, 훨씬 좋죠. 그렇죠. 네. 아 여기 되게, 되게 되게 훨씬 좋네요. 네, 그러니까. 우리 아들 덕분에 아주 잘 살아. 아 네. 우리 김선욱 사장님은 어떠세요? 여기 여기 여기 와서 새롭게 오픈하니까 요즘 좀 달라진 게 많이 있어요? 네 삶의 질도 좋아지고. 아 그래요? 복도도 아. 더 크게 생겼습니다 예, 배달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. 음. 예, 배달은만원 예, 이상이에요? 예, 많습니다. 예, 많습니다. 야, 이게 전략으로 잘 띄웠네. 네, 한번 드셔보세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재밌겠다. 아, 이야. 아, 이게 아, 안산보다 좀 가...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. 아, 그러네. 양념을 네. 예. 좀 더. 가져가줘서. 음, 이야. 어머니만이 할수 있는 I d o 워낙 많더라고 제가 mantra. I was like, I'm g o i n 는데 그렇구만 이 t h 는 h 이좀 가더라도 g o i n 로 아니 야, 어,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진짜, 진짜, 어, 진짜 맛있다 네, 감사합니다. 그냥 정갈한, 어, 정갈한 깔끔한. 저, 저, 저, 저거 저거 있잖아요. 저 밖에도 붙이세요 밖에. 아저 스토리요? 아, 밖에 붙여야 돼. 저는. 스토리가. 아저저 어, 스토리. 스토리. 아 저거 어, 아, 밖에 붙이는 거. 아, 밖에, 네. 밖에다가 해야지 사람들이 이거 보고 그거를 찍어가거든요. 유래에다가 밖으로 내 보내기. 알겠습니다. 음, 바로 아, 갈게. 저, 저게, 저게 핵심이야. 일단 이거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확장하셨는데 가장 많이 달라진 게 뭐예요? 그냥 좀더 목표를 좀더 크게 잡고, 아, 예, 조금 더 열심히 체계적으로 노력을 해서 응. 응. 예,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. 그렇죠. 자, 예. 일단 우리. 사장님은 항상 어머님이 그래도 뒤에서 잘 병풍이 돼주시고 예. 핵심 노하우 다 이렇게 다 해주시고 예. 어, 이러는데 어머님이 아무튼 요즘 120세까지는 다 하신다고 하니까 아. 앞으로 50년 동안 현역에 계속 계셔야 돼. 예. <웃음> 영양제도 잘 챙겨드리겠습니다. 정말 필요해요. 왜냐면 일이 있어야지 늙지 않고요. 어, 일이 없으면 금방 늙어요. 이렇게 같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. 저 오래 하다 보니까 막재 그래서 <웃음> 네, 혹시 똑같은 이 사업은 무조건 엄마와 아들 아니면 아빠와 아들이 같이 와야만 할수 있다. 음. 이런 테마를 잡아도 좋을 평. 것 같아. 어, 가족. 어, 가족. 세상 가족 두명 있어야 된다. 음. 그래야지 전력투구 하거든. 그러면 그, 그, 끝까지 가야 돼. 어, 그렇죠. 그리고 그냥 한 집안 먹고 산다. 저는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응.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. 어, 제작하고. 맞아. 그냥. 이런 게 정말 중요해요. 네. 응, 이런 게 정말 중요해. 예, 이런 이런 게다 포장이니까. 요거 이제 가져가서 한번 그렇지 이렇게 끌어들여 보시고, 이대로 조리 설명서 있으니까. 그렇지그렇지아 네. 정말 요, 이거는 잘잘잘 잘 하셨다. 네, 이렇게, 제가 볼 때는 세트. 음 이렇게 딱. 예. 네, 이게 이게 이제 반죽이에요. 아. 밑에. 아, 그렇지 네. 해서 알아서 이렇게 그러면 네. 해먹는 즐거움도 있고 예 네. 같이 아, 괜찮다. 꼬맹이들 있으면 같이 참여하면서 그렇지 네. 그렇죠 그런 거죠. 고아 어렸을 때이사라리못했잖 그래도 좋은 숙성에서 이렇게 땅 네. 예, 예, 예.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의 한국인들에게 예. 정말 우리 잊혀져가는 예. 어머니의 손맛과 아들의 정성을 예. 아낌없이 서비스해드리겠습니다. 이런 저저 슬로건을 언제 딱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. 요 감사합니다. 음. 어 갖다 줄게. 챙겨다 줄게. 좀 기다려. 아무튼 사장님 저기 건강 관리도 잘 하시면서 네, 제가 볼 때는 네. 돈을 많이 버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. 건강하셔야 돼 <웃음> 그래야지 건강한 맛이 나오거든. <웃음> 네. 아 그러면 저기 아, 그리고 쉬는 날은 있으세요? 쉬는 날은 없어요. 쉬는 날 없어요. 아이고 아무튼 네. 건강하 가시면서도 좀 쉬시고 하셔야 네. 돼. 네. 아 그러면 그요 이게 <웃음> 정말 중요해요. 아 저는. 이 창업자분들이 행복하셔야 된다고 늘 하는데 이게, 이게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건강이니까 음.